다 치는 대로 하려고요. <웃음> 너무 재밌다. 성적이 나왔어. 성적이 트렁크에서. <웃음> 제가 원래 전에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 거에. 아 진짜. 오늘 코프로데이. 진짜 예쁘다. 언니, 파란색 어디어 이거예요? 어, 나 아, 파란색. 블루. 이거야? 블루. 내 인생 블루. 블루. 어? 베니. 베니, <웃음> 아이고, 예뻐요. 베니, 공둥이 돼주는 거야. 아이고, 예뻐. 하도 웃어서 파운데이션 바르면 이렇게 팔자주매 껴. <웃음> 在那<笑>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에잇 하고 맥스 vip 니까 지금 오오 찬양아 타양이다너이네게 뭐예요? 핫도치킨인데 어, 이거 꼭 먹어야 돼요아이 동네 사람을 가하는 진짜? 먹어보자 <웃음> 여러분 왠지 지금 저희가 될것 같거든요. 기다려볼게요. 61번! 이렇게 힘들어해? 왜 이렇게 힘들어해? 오... 왜? 앞에 바로 회가 있다 아! 오늘의 미션! 과연 이현진님께서 차박을 또 온다고 할 것인가? 할 것인가? 할것 같은데? 아, 어, 그럴 것 같은데? <웃음> 나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어 너무 재미있어 잘거 <웃음> 이걸로 탈카스로 이거 해요? 네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내가 해볼게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가 90도로 갖고 한줄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. 아 뜨거워 이현이 진짜 그럼 여기 왜 있는 건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? 음식은 만두 만두가 이게 뭐야 아 <웃음> 만두 웬일이지 <웃음> 진짜. 이 이신가봐요 아, 그 산적이 나왔어 산적이 트렁크에서 <웃음> <웃음> 이거 국형님이 만드신 거래요 만들었다고네하나더 <웃음> 하나 주세요 저양쪽 먹었네요 태근스 넷플릭스에서 그플레이스라는거 보거든요 오늘 새로운 화가 나와가지고 볼 거예요.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이거 시켰는데 <웃음> 너무 맛있어.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이상한 그런 딸기 향막 그런 뭐랄까 막 인공적인 그런 향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딸기 우유 맛이 나요. 향부터가 너무 좋아. 오 맛있네요. 탄산은 세지 않지만 <웃음> 나 지금 배고파 가지고 만두를 하고 있어요. 떡밥. 뭐어 <웃음> so <웃음> 건강한 올람 삼 같네. <웃음> 이거 실비 김치예요. 실비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 만트에 담 Oh. Luxury and pampering. Oh, he loves <laughs> celebrity gossip. Mm. You should t l o m u u talk e h s o d a l k e o i m o h o l d l o y s t a t i s o t t him. s h o t a l him. l d t a to h i s o u t i y should a i m y o s i s t o him. y s o t u s d h i s h d t a to u t k o i h t a t h You s h o talk i n g s t a o h o u o l t k i m o s u l e t i m s t a l o o s t a k o m You s h o t o i u h t o i m y s h t a t h i s h o l t i m t a i o u h o l t h i s o t o h i s a l s o l o h s o t a h u s t a t s o t h y s l o i m s <laughs> t a t h y u s o t h y o l t him. o l o i c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향이 좀 쎄긴 쎄네 약간 밥이랑 먹기엔 좀 그렇다 뭔가 쿠키 t 뭐 이런 거랑 먹기에는 괜찮 u r e I'm not sure. I'm 이 o t 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예전에는 막게두려워 했어요, 그런 거에. 빵도 잊 여기서 빵 처음 먹어봐요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되 예. 호빵 남 아, 예. 네, 그런... 네. 하는데. 그래서 어셔에게 사러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예. 철분제거들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이것도 같이 <웃음> 어머 그런 거다 기억하고 있니? 어, 되게 신기하다 딱, 되게 재밌었던 게 어.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다 스무살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맞아, 맞아. 꾸려갔잖아 응. 지금 수진이 몇 살인지 알아? 아홉인가? 여들 어. 아홉이야? 얘는 서른이야 믿겨져? 수진이 서른인 거? <웃음> 내가 며칠 전에 수진이랑 얘기하다가 수진아 나 서른둘이야 이러니까 우 어. 수영 장거 얘기해줄까? 서른이야 <웃음> <웃음> <우와, 웃음> 우와, 좋은 좋은 사람이야, 사람이야. 와 여기 수원역에 증명사진 찍는 곳인데 찾아서 왔어요. 잘 찍는 곳이라고 해서 아네 하나둘 네 하나둘 네! 수고하셨습니 감사합니다. 20번 22번 근데 확실히 20번. 웃는 게 예쁘긴 아, 하지요. 당연하죠. 20번 22번 <웃음> 25번 아니 제가 어제 워셔액을 넣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차님께서 주문을 하셨냐면은 배터리를 교환하라네요 요구하는 게 많네요 차가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집 확정일자도 받았고 또 이제 집 이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<웃음> 집을 이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이사하지 말걸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비행기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권을 또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여권 분실했으니까 여권 분실하면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권을 분실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권을 만들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왔죠 일단 집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여기 오면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자리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. 맞다고. 그거 그, 그, 그, 그, 살짝 잘린 거. 반대쪽또 네. 또 찍어 놓을 거야. 아깝다.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, 언니. 진짜, 그러니까, <웃음> 이런 색깔. 그죠? 네. 이, 이게 저거는. 아, 진짜요? 우산이가 네. 우산. 예, 우산. 아네 저도 저희? 저도 이 근으니까. 네. 그럼 예쁘게 사진 한번 찍을게요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아봐 주셔서 네. 감사해요. 아, 네. 보고... 머리도 안 감았는데. 괜찮아. 안녕하세요. 네. 구독자아시죠구독자예요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 브이로그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? 네. 어, 무슨 팀이에요? 어느 팀이에요? 저희요? 네. 경기수영사랑이요. <웃음> 그 안에 선이 있거든요. 그 선을 가운데다 놓고 아, 이마에 그렇죠. 네, 그렇게 아, 해서 쓰면 돼요. 언니꺼, 내꺼입니다. 네. 언니, 나 머리도 안 감았고요. 티나! 어, <웃음>